가 맞아? 아 근데 팔무가 돼. 고! 그럼 맨뒤에 몰라. 앵무를 맨뒤에 나. 고! 이것이 진정한 야수대. This is beast 불사조대. 오케이 선빵침 이김. 선빵 안쳐도 나쁘지 않아 왕왕 왕왕 아 왕왕 오케이 살았어 오케이 자 받아라 무한버프 한무버프 왕왕 다시한번 살아나라 골드린 왕왕 우승! 왕왕 뱀! 팔으로승리함 아, 진짜! 뭐가 뭐 내는 게더 센? 뭐가 자 내는 게더센가 어라? 나... 어어! 뭐가 가 확률이 안 나오겠네. 아, 어디 갔대? <웃음> 와, 졌다 이거. 오 마이 갓 이거 마지막으로 되아이 웅장함이 부족하다고? 아이 예술이 부족하다 아이씨 아씨아 열받네 이거 아다 졌어 패배했다 한번더 싸울 수 있냐? 야한 번만 더 싸우자 제발 안돼! 아이씨 끝났어 아아 아, 예술 점수 많이 모자란데 이러면 아이씨 창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, 어쩌다 보니.